N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4를 2개로만 나눠라 그럼 이 2개로만 나눠야 되니까 이런 거를 K라고 해요 음. 그러면 수가명네 가디수 그러면 p 의 NK 이렇게 나타낼 내 단순정리. 그럼 수 집합의 음. 음. 어, 비율은 예를 들어 5개의 뭐 공이 있는데 음? 아 5개의 한, 학생인데 이 학생들은 3개의 방으로 나누는 수를 하는 거예요 음. 그래서 사, 3개 한, 이렇게 한명 이렇게 들을 수 있고 2명 2명 이렇게 나눌 수는 이런 거 자연수 분할이라고 하는데, 음. 이처럼 이 다섯 명을 나눈 거를 이거를 n이라고 하고, 이 나눠지는 그 분할의 수를 k라고 해서 s, n, k 이렇게 나가는 거죠. 어, 그런 다음에 똑같이 이것도 그 s, n의 1은 그그 그러니까 다섯 명을 한 방에 넣는 거니까 똑같이 1이고, 음. s, n의 n도 n명을 n개의 방에 넣는 거니까 한 개고, 음. 어, 또 s를 n개의 명인데, 음. 어, n-1개의 방에 넣는 경우그 네. 각각 한 명씩 들어가고 음. 예를 들어 다섯 명의 명을 네 개의 방에 집어넣는 거니까 각각 한 명씩 들어가고 두명 들어갈 방을 하나만 선택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처럼 이거를 그 n가 n-가 따라서니까 그 n개 중에 두 명을 선택하는 거. 이렇게 나타낼 수고. 있그 음. 예를 들어 이렇게 다섯 이거를 해 보면 다섯 개를 세 명이 넣고 세 명을 두 명을 한 방에 또한 명을 속아서한 방에 이렇게 넣는데 둘이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F P 일로 나눠줘야 돼요. 음. 그러니까 똑같은 그 순열로, 같은 순열로 보고 음. 네, 그렇게 해줘야 같은 걸로 제줘